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혜진, 20년 전 노브라로 올랐던 런웨이, 모델 남친 없는 이유 모델 한혜진이란 웨이에 오르며 바로 면모를 뽐냈다. 최근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혜진의 남자 패션쇼에 나타난 여자 모델 한혜진이란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혜진은 하이패션쇼 무대를 꾸미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그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서울 컬렉션 차 도프닝 쇼를 하라 DDP로 가고 있다. 며 설레는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무대 전 빠르게 허기를 채우기도. 한혜진은 밥 줄이고 시금치 뺀 치즈 김밥이라고 밝힌 그는 이에 끼면 방법이 없다. 시금치가 박히면 양치를 해도 안 빠진다라며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했다. 이후 한혜진은 디자이너 송디오와의 인연을 떠올렸다. 그는 20년 전에 송디오 쇼에 20살 때 섰다. 남자 슈트를 입고 올라는데 강렬한 기억이었다 라고 말했다 런웨이 현장에 도착한 한혜진 그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무대를 보며 이거 몇 미터야? 너무 좋다 무대가 길어 오래 걸을 수 있잖아 라며 만족했다 왕복 290m인 무대와 동선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모델 배정남과 차수민과 인사하기도 특히 차수민 내게 한혜진은 언니 보려고 왔다며 남자 쇼에 오니 이게 좋다 단독 대기실에쓸수 있다 며 웃었다. 또한 한혜제는 예전에는 남자 모델과도 다같이 옷을 갈아입었다. 벗던지 말던지였다라며 그래서 내가 남자 모델과 못사귀였던 것 같다. 정말 허물없었다 라고 밝혔다. 또 배성남에 대해 대체 불가한 아이코닉한 아이라며 자체의 티튜드가 그냥 그렇게 본투비라고 이야기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